입니다. 초문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아, 오늘은 그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2012년 2월 14일자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아,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 밤입니다. 어, 입주권을 투자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반드시 더 보유를 하셨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세금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어 권리 산정, 아니, 관리 처분 인과일 이전에 충분하게 2년 이상 주택 상태로 보유를 하셨다 하면, 어 나중에, 입주권 상태에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예를 들어 한달 이전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등기를 치고 나면 그럴 경우에는 그 공사했던 그 기간도 관리처분 이전에 사신 분은 보유기간에 다 산정을 해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기간을 다 이렇게 어, 산정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중에 사용승인일 이후에 그러니까 등기를 사용승인일이 그조합원 입주권은 요날 기준으로 어 취득 기준일입니다 나중에 그 신규 주택의 취득 기준일이에요 신규 주택 사용승인일이거든요 입주 때요 어, 날부터 반드시 인연을 보유를 해야지만이 뭐 비과세 내지는 이런 거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관리처분 이전에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이전에 주택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보유기간이다 인정을 해주고 치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되고 난 신축주택 있죠 완공 그 주택의 취득일인 사용성인일부터 반드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그집 전체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이게 무슨 경우지? 하고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시죠? 어, 여기 2012년도 2월 14일자 어,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 102번 문서번호 여기 보시면 어, 제목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감정가가 만약에 1억이고 조합은 분양가가 3억이라고 하면 어, 여기에 있는 2억이 추가 분담금에 해당이 되겠죠. 요 2억을 납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로서 주택 부수 토지 면적 증가분 세율 적용시, 주택 부수 토지 면적 증가분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지는 소득세법 104조 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104조 1항이 뭔지 궁금하시죠? 소득세법 104조 1항은 어,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다음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래놓고, 어, 그 세액산출하는 그걸 적어놨습니다. 여기. 요 조항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 계산을 할 때, 어, 104조 1항. 잠깐만요. 104조 1항. 아까 요 과세,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 세율을, 어, 그 적용을 할 때, 보유기간 보유기간 계산하는 거 있죠. 1년 이상 2년 미만하고 이런 거. 어,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는 요 규정이 이제 104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어, 요 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조합원의 그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이 되고 나면 여기에 우리 대지권 그, 그 비율만큼 지분이 있잖아요. 대지권 지분 그게 이제 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겠죠. 아파트가 새로 취득한 완공된 아파트는 대지권 예를 들어 전체가 뭐, 뭐 3만 7천 제곱미터인데 그중에 지분이 3만 7천 000분에 뭐 62. 5뭐 이런 식으로 있는 요 지분 말입니다. 그 부수 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요 말은 예를 들어 그냥 어뭐 국유지에 무가 뚜껑을 가지고 분양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받았어요. 국유지에 무가 뚜껑 가지신 분은 여기에 딸린 부수 토지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죠.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에 딸린 부수 토지는 한 30제곱미터밖에 안되는데 요 위에 조그만한 집이 있어서 요 집을 가지고 분양권을 받았어요. 그 토지 면적이 요 지금 요거는 30이었는데 새로 완성된 대골같은 내집은 새로 지어진 신규 아파트는 요 주택 부수 토지가 만약에 한 50제곱미터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대지권그 지분을 계산을 했더니 이럴 때는 종전 토지보다 요 새로 지은 어, 신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20제곱미터만큼 늘은 경우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무바 뚜껑으로 주택 부수 토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파트 완공되면 밑에 집은 만큼 부수 토지가 생겼거나 조그마한 토지에 집 있는 걸 주고 어, 내가 새로 지은 요게 만약에 팔사 타입을 안하고 아주 운이 좋아서 뭐115 타입을 샀다 라고 합시다 여기에 있는 지분이 더 커서 토지가 늘어난 경우 요럴 때를 얘기합니다 이해 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랬을 경우에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은 토지가 늘었어요 집안채가 딱 있는데 집합 건물에 아까 주택 가격이 있고 부수 토지 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부수 토지의 보유 기간 산정은 당해 재건축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 검사 필증 교부일 이게 사용 승인일입니다.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 가사용 승인 뭐 임시 사용 승인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입주를 해도 됩니다 하고 승인을 해주는 그 날이 조합은 입주권은 취득 기준일이에요. 조합은 입주권으로 취득을 하셨다. 조합은 입주권 취득일은 입주권 취득기준일은 사용승인일입니다사용승인일부터 늘어난 그 토지의 보유기간도 산정을 한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까 뭐 나는 무가 뚜껑에 집을 갖고 있었다. 근데 뭐, 한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항공사진에도 다 있고 이러려면 굉장히 긴 세월을 갖고 있었겠죠. 어, 이랬던 분이 공사기간, 어, 뭐, 다 이렇게 철거하고 부수는 공사기간 한, 한 4년 걸렸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완공이 됐어요. 여기 이제 이 시점에. 한 30년 가지고 있었고, 공사 한 4년 했고,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관리처분인가를 이전부터 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 이미 충족됐고 아 그래서 등기 치자 말자 양도하면 나는 비과세입니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어 우리가 흔히 법을 하나만 알아서 관리처분인가를 이전에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했어요. 어 보유요건 뭐 거주요건 2년 또 살았어요. 그전에. 아그럼 비과세 다 됐구나 등기대자 말자 홀라당 팔았어요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그 집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양도세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건물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다섯 평짜리 원룸을 주고 원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여기땅 지분은 세 평도 안 됩니다 건물은 다섯 평이었어요. 아, 이런걸 주고 그냥 예를 들어 뭐한 100타입 40평짜리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시를 요렇게 드는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자 원룸 건물 5평 토지 3평 이거는 건물 요렇게 해서 40평 집을 받았어요 요거는 어, 건물면적은 예를 들어 4 0평이고요 어, 그 그냥 평수가 만평이고 여기에 딸린 대지권 요거는 뭐막 계산을 했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0평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지권 지분이 요럴 경우에 어 건물도 늘었고 토지도 늘었네요. 이를 어떻게 해요? 둘다 세금을 매길까요? 요럴 때 건물은 앞에 종전 주택에 그냥 연장으로 봐줍니다. 건물이 늘어난 거는. 한 평짜리 집을 들고 이게 50평짜리를 받아도 건물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 그냥 앞에 걸로 제일 처음에 그 주택 그 보유한 그때부터 다 충족된 걸로 봐줘요. 근데 토지가 늘어난 거 있죠. 종전주택이 3평이었는데 완공된 집이 사용성인일 기준으로 딱 그때부터 지득을 해서 2년 동안은 늘어난 요 지분의 비과세를 위해서는 사용성인일부터 2년간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서 2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억수로 쉬운데 모르면 이것도 정말로 착각해갖고 세금 내시는 분들 많겠죠. 알고 나면 진짜 아무도 아닌데...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어, 회신이 어, 비질의 경우 소득세법 104조 아까 보유 기간 뭐 1년 2년 그 적혀 있었죠. 그걸 적용하면서도시미주관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돈을 더냈습니다. 작은 집 주고 큰 집을 받아가지고 새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 주택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의 그땅 그 부수 토지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은 당의 재건축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성인일입니다. 그날부터 다시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다 되시죠? 여기 나와있네요. 지리내용 a 소재 집을 조그만거 가져있었네요. 토지는 28.08제곱미터, 건물은 32.04제곱미터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관리처분을 받고 여게 완공이 됐는데 어, 토지의 대지권 지분이 면적으로 환산을 했더니 50.693제곱미터고 건물은 이분은 8 4타입을 받았네요. 건물도 늘고 토지도 늘었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을 냈겠죠. 집이 늘었으니까. 어, 요렇게한 거예요. 그 아파트 완공이 되고 어, 뭐 이제 이전 곳이도 떨어졌네요. 이랬을 경우에 어,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중공이 되자말자이 사람은 한 서너 달 뒤에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랬을 때 관리처분 일보다 그 이전에 샀던 분이니까 공사기간 다 보유기간에 넣어서 중공 되자말자 팔면 비가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렇게 모르고 홀딱 파실 분 많습니다. 이거 안 챙겨 놓으면 그렇게 해놨더니, 뭐 이래 게뭐 아까 중공일부터기산해 가지고 토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계산을 따지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추가분담금을 나눠서 냈으니까, 제일 처음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이렇게 물어놨어요. 결론, 결론, 결론, 사용성인일부터 사용성인이 뭐라고 해요? 어떤 걸 사용성인일이라고요? 입주 때잠금치는 날이 아니고 등기필정 나온 날이 아니고 그냥 사용성인일 입주해도 좋다라고 딱그 지시해주는 사용성인일 있죠 사용성인일 떨어지고 보통은 그 이후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죠? 사용성인일이 지득일입니다 조합은 입주권은요 아시겠지? 간단하죠? 알면 억수로 쉽고, 예, 모르면 억수로 헷갈려 가지고 세금을 완전 히 덤태기로 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특히 뭐가 그 국유지에 있는 건물만 가지고 아파트를 받았다든지, 조그만한 원룸을 가지고 홍할만한 원룸을 가지고 집도 늘었고 땅도 늘었고 뭐 요런 분들, 다섯 뭐 평, 여덟 평. 이런 원룸을 주고 8 4 타입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은 건물은 요 건물의 연장으로 봐주기 때문에 어더 추가 그거 계산 안 한다 했습니다. 근데 대직권 지분이 늘어난 건 그냥 사용성인 1부터 다시 2년을 반드시 보유 어 그리고 거주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관리처분 후에 어, 승계조합원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셨어요. 승계조합원으로. 승계의 미라 하면 관리 처분 후에 사신 걸 얘기합니다. 요 이후에 사신 조합원이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 요 때, 그냥, 어, 요때비조성이었다라고 할게요. 비조정. 비조성이든 조정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때 입주권을 샀어요. 근데 요 입주권이 아까 사용성인 일 기준으로 어, 그때 비조정이던 게 조정이 됐고 어, 조정인 게 예를 들어 계속 조정이라고 합시다 어, 요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서 입주할 때 그냥 조정지역이면 내가 승계조합원이었다고 하면 입주할 때 그때 기준으로 요거는 거주, 비거주를 따집니다 승계조합원은 완공대가 들어갈 때 조정이다 하면 2년 거주다 하셔야 되고 토지 면적이 늘어났다 면 그때부터 또 2년 보유다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 승계조합은 처음 조합은 입주권을 매수할 때 그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거주 비거주를 따질 때는 이해되시죠? 비과세 따질 때 근데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주택이나 이런 걸 사신 분은 그 당시가 조정이었다 하면 나중에 입주 때 조정이 풀려있다 그래도 그거는 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좀 많이 다르죠? 헷갈려 하지 마세요 어, 오늘 이거 알고 나면 진짜 피가 피화되,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